액티언 스포츠 차량입니다. 한달 전에 타 업소에서 인젝터 이제 세개를 교환을 해고요 음, 마지막 4번이 이제 안 뽑혀서 음, 저희 업소에 와서 인젝터 4번을 이제 교환을 하고 이제 나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죠. 어제서부터 뭐 아침에 냉간시에 시동이 안걸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제 왔을때는 이제 배터리가 너무 안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터리 를 1차적으로 바꿨었고요 오늘 또 시동이 안걸려서 견인으로 해서 다시 입고를 했습니다 와서 자기진단을 해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근데 센서 데이터 상에 연료압이 120바밖에 안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흙길의 호스를 떼고 wd-40을 뿌려보니까 시동이 한 방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동이 정상적으로 이제 잘 걸렸는데요. 음 이제 WD-40을 뿌렸을 때 바로 시동이 걸린다 그러면은 연료 라인 쪽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만약에 W-40을 d 뿌렸을 때 시동이 안 걸렸다 그러면은 연료보다는 다른 이제 제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의심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WD-40을 뿌렸는데 시동이 걸렸다 그러면은 연료 라인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그 중에서도 이제 백니크를 음, 점검을 해보니까 이번 실린더에서 연료가 이제 다른 실린더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리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젝터를 빼서 인젝터 전용 장비에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인젝터의 백니크를 음, 이제 작동을 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아이들 구간에서 음, 측정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 이 오른쪽 이 여기보다는 이쪽에 지금 많은 양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을때 인젝터에서 일정한 압력이 이제 형성이 돼야 컴퓨터는 이제 시동을 걸으라는 그런 이제 인젝터에서 이제 분사를 할수 있게끔 이제 신호를 이제 보내 주는데 연료 레일 압력쪽에서 일정한 압이 걸리지 않게 되면 시동을 이제 금지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침에 특히나 이제 인젝터 같은 경우는 날이 뜨겁거나 한여름이나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추울 때 이런 고장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젝터 같은 경우는 음뭐 초음파 세척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주행을 하셨을 때는 음뭐 그런 이제 의미 없는 클리닝보다는 인젝터 자체를 이제 분해를 해서 내부적인 그 기능이 떨어진 것을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리를 하는게 낫고요이 음, 인젝터 같은 경우는 음, 리빌드 제품입니다. 시중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이제 리빌드 제품인데 음, 안맞게도 성능면에서는 뭐 좋은 제품도 있겠지만 대량 생산으로 이제 만들어진 인젝터 같은 경우는 이런 안좋은 음,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음, 저희가 뭐 인젝터를 한다고 해서 어,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대량보다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인젝터 전문점, 그 디젤 차 전문점들에서 이런 샵들에서 인젝터 자체를 이제 수리를 하는 게좀 좋다고 봅니다.